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창업 아이디어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흥분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미 나와있어 실망하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며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한 스타트업을 보면 항상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 유니콘 기업 중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은 바이트댄스로 2018년말 기준 84조원에 이릅니다. 바이트댄스는 15초짜리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을 소유한 기업으로 5억 명이 넘는 실사용자를 확보하여 가장 비싼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배달의 민족과 야놀자와의 경우도 매우 혁신적이거나 새롭지 않은 배달앱과 숙박앱을 통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통하여 창업 기회를 발견하고 기회를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법을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의력은 주어진 재능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을 발현시키고 창의적 사고법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 정리는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생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머리로만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나열해야 하는데 일단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모두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모두 나열했으면 그 다음 작업은 생각을 분류하는 것으로 분류는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행위를 말하며, 가능한 스스로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자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배열로 생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며, 중요도에 따라 간단히 숫자를 붙이고 해야 할 일을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배열하면 됩니다. 다음은 하루 일과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를 3단계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토니 부잔이 개발한 기법으로 잠재의식이나 직관을 이용하여 우리의 직선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머리를 비언어적, 비직선적인 사고로 바꾸어주는 방법입니다. 종이, 펜, 포스트잇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표현하고 그 아이디어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사고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참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기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질보다 양, 비판금지, 결합과 개선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같은 네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론은 브레인 라이팅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68년 독일의 베른트 로르바흐 교수는 말이 아닌 글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브레인 라이팅을 제안하였습니다. 회의 참가자는 브레인라이팅의 기록지에 있는 양식의 내용을 작성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평가하며 좋은 의견을 모아 결과를 도출합니다. 브레인라이팅 방법론은 소극적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남 앞에서 발언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나 이야기 표현에 서툰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한두 명의 일방적 주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지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브레인 라이팅을 한 예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은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서 찾아야 합니다. 미국 기업의 첫 창업회사를 매각하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2017년 재창업한 이창수 올거나이즈 대표는 창업을 할땐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일이 겹치는 일에 도전해야 해요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사의 이본 쉬나드는 자신이 좋아하는 암벽등반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자신이 암벽등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맞는 암벽등반 장비를 개발하여 제품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창업은 두 번째로 관찰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아이디어 발굴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고양이 장난감으로 유명한 캐치캐치는 고양이와 반려견을 위한 스마트 장난감인데 고양이와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 고양이 혼자 있는 시간 모두 24시간 촬영해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창업은 세 번째로 기존 제품을 개선해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도 있지만 기존 제품의 개선 아이디어를 생각해 봄으로써 아이디어 발굴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제품 개선은 기업 내부에서도 자주 하는 일인데요.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보다 기존 제품을 개선해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창업은 네 번째로 트렌드를 분석해야 합니다. 유니콘 기업을 보면 어떤 산업 분야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로 창업을 해야 속칭 대박을 낼수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세계 유니콘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분야가 가장 많고 이어서 핀테크, 인터넷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표를 통해 기업가치 선두기업과 한국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세요. 기술과 제품도 빠르게 변하지만 소비자의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빠르게 인식한다면 좋은 창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를 남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이미 그런 상품이 있다면 당황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아이디어는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비슷한 아이디어와 본인의 아이디어를 비교해보고 분석해 본다면 오히려 시장에서의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는 것보다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 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면 고객은 만족하게 되지만 고객이 원하는 원칙, 그 원하는 그 제품을 그 타겟 고객에게 찾아서 충족시켜 준다면 고객은 환호하게 됩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누구에게 제공될 때 가장 열광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대상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 성공 창업의 지름길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잘 되는 트렌드를 따라 할 것인가 예비 창업자라면 당연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트렌드라는 것은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면 벌써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르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이나 경험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에 필요한 지인, 공급자, 판매 채널 등의 자신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 네트워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 분야의 트렌드, 즉 시대적인 실효의 트렌드가 아니라 아이템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할수 있는 일에 시장이 원하는 일을 접목시켜주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창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찾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첫 번째는 법률과 제도를 포함하여 시장의 현황과 그 규모를 파악하고 둘째,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 상품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합니다. 또세 번째는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생산 측면을 돌아보고 네 번째,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과 판매 전략 등이 상품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째, 소요자금과 이익관리, 인력, 물류관리 등의 관리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나열해 보고 여섯 번째로, 창업 이후의 성장 전략 등을 하나하나씩 적어본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업화로 전개될지 그 밑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업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